I'm your f your a your your I'm your f your a your your your 자 그러면 이제 혜진이는? 저는 치토스를 먹었습니다 아오 치토스. 그런 식? 아 뭐야 아, 치토스, <웃음> 치토스. 반응이 오케이 치토스 오. 어떤 맛 드셨죠? 매콤한 맛이요 제최애예요 음. 매콤. 음. 오, 예. 과자 중에 치토스 매콤한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. 오. <웃음> <웃음> 아, 얘기가 되게... 이어지지가 않네 이게 어떤 치토스 말고 최애 과자 너 약간 감자류 좋아하잖아? 똑같이 마니안아 보아 보아 똑같이 마니안 보아 보아 아 오케이 마리안님 마리안님 또왜 과자를 찍으시? <웃음> <웃음> <이라틴 우와. 아내만 웃음> 나의 인생 중, 인생 메뉴들이 여기다 있는데 <웃음> 어, 아, 여기요 컬렉스어어 어, 이거 사라 근데 난그 중에서도 그거 선과 아드실래요이런 음. 건, 응 같이 믹스 야잠깐만아무나들어가 이거는 코에다고 오시는거 아니야 에어스타일은 어 아니 아, 더러운 이거. 응, <웃음> 해요?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구멍을 으려넣어래려 <웃음> 부족 사람 같아. 콧돌이를 해야 돼. 와, 카메라 지진 났어. 왜? 동아공 지진. 아? 미칠 찔까? 무나도 I do care. That's why I'm telling you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리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는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나 d <웃음> o <웃음> <웃음> <진짜 렉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눈자세다야. 혜진아 <웃음> 오늘 뭐 먹었어? 오늘 오늘은 응. 들어봐요. 와규 초밥이랑 어? 연어 직과 초밥이랑 연어 뱃살이랑 엔가와랑 그리고 리스도 시켜 먹었어? 리스 아직 있어? 생새우 초밥이랑 정말 <웃음> 사랑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혜진 오늘 몇시 출근했죠? 8시? 아! 아왜 저래? 오늘 몇시 퇴근했죠? 5시? 오늘 몇시 출근했죠? 8시? 아. 시 <웃음> 섹시한 척 아니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. 셋? 어, 귀여운 척 하나, 둘, 셋? 어, <웃음> 잠깐 음 언니 일로 와 봐. 언니 이거 왜안 지웠어? <웃음> 어 이거? <웃음> 어제 했는데 왜 그대로야? 이거 안 지워져 근데 명함 좀 있다 <웃음> 야, 너 왜? 22년 만에 처음 들어봐 안다물... 너 약간 카시네가 쳤다. 이야쌤이키시이요이야쌤 계속 쌤이야... 이렇게 지키고 이어 쌤이야... 쌤이야... 쌤이야... 쌤이야... 쌤이야... 쌤이 음, 드 씹는 느낌이 바이, 바이, 바이, 이 바이, 바이, 바이, 바이, 이 바이, 바이, 이 바이, 바이, 이 바이, 바이, 바이, 아이 바이, 바젤이야난 아니야 이아 나난아니 네, 그런, 네. 그런 사람 네 앞에서 태연한 척할수 없는 사람 네. 아황야저된 아. 아, 감정이 앞서 못된 감정. 감정이 앞서서 내파트는 노래 전니내파트 멜로디 아. 한번 <웃음> <다만 웃음> 원래 곡을 one 세요 g o v e 부터 h e r 빠 One, two, 나 h r e e What is i <웃음> 난 아니야 엔젤부터 난 아니야 엔젤 아! 엔우이네 엔젤 엔졸. 인절미 있다 어, 이거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바로 뜯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눈물 어떡해 내가 서울 가면 삼겹살 사줄게 어, 나도 사 어. 먹을래 어 나도 낄게 <웃음> 조용히들 해 기도드 <웃음> 끓인다 <웃음> <이돌들 아이고, 웃음> <그릇을 웃음> 뭔 소리야